안녕하세요 니선드리오 강좌라고 있는 에고몬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제가 라이브를 할 때마다 질문이 뭐 한두 번씩 들어오는데 제가 이걸 영상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오해하죠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패치로 지운다던가 지우개로 지운다던가 할 때는 에 이걸 이제 일일이 잡아서 이제 뭐 비슷한 결이 있는 곳에 옮겨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애매하죠 뭔가 이렇게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패치를 쓰기가 힘들어지는데 방법이 있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렇게 반 정도 잘라 줍니다 자른 상태에서 패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따로따로 만들어 주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번에 뭔가 작업을 빨리 해야 되니까 저같은 경우엔 끊지 않고 그냥 이 부분을 컨텐트 웨어를 실행 을 시켜줍니다 근데 약간 복불복이긴 한데 뭐 부적적 잘 괜찮게 돼요 이 부분이 약간 좀 달라졌죠 처음과 비교했을 때는 자 사용을 하시는 방법은 그냥 뭔가를 이렇게 대충 잡아 놓고 에디트에 필 한글로 하게 되면은 뭐 어... 에디트 뭐지 수정인가 어쨌든 이거에 채우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전경색 배경색 이렇게 되는데중간쯤에 보시면은 음 아마 내용인식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어, 컨텐츠 이거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걸로 귀찮아요 이걸로 하게 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 같은 경우엔 그냥 대충 이렇게 잡아 놓고 에디트 필 컨텐트 어회를 실행을 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복불복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이렇게 옮겨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또 잡아서 여기또 들어가기 귀찮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액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게 뭐 무슨 fe가 무슨 키에요 라고 물어보시던데 그냥 저는 단축키를 걸어 지정을 해놨을 뿐이고 아, 다시 한번 봅시다 우선 뭔가 이렇게 잡아 놓으세요 그리고 액션은 이제 만들어야겠죠 이름은 그냥 본인 맘대로 해주시면 되고 저같은 경우에는 펑션키를 F2로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펑션키를 지정해 주시는 게 여기서 일일이 누르는 것 보다는 그냥 키보드만 누르면 그냥 실행이 되니까 레코드를 해 주시고 좀 실행이 되고 있죠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에디트 아 편집이겠구나 편집 편집에 채우기 내용인식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지정을 해 주셔서 우선 잡아요 어떻게 잡는지는 상관없어요 잡아서 이 부분을 실행시켜 주시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약간 복불복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우선 패치를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선은 실행을 시켜봐요 그 상태에서 실행시켰는데 아무래도 좀이 부분 이상하죠 아니면 뭐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상하다던가 할 때는 에 저같은 경우는 그냥 잡아서 옮겨줍니다 그러면 작업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여기 좀 끊어졌네요 뭐 이런 부분이 야뭐 옮겨서 더안 맞네 이렇게 귀찮을 때는 일일이 패치를 해주지 마시고 그냥 옮겨주세요 네. 여튼 질문이 몇번 들어오길래 오늘은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단축키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여튼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복불복입니다